우와 우와 나찜찜데응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볼수있게 우와, 멋지다. 친구들이 해리가 그린 물고기도 보이고 수영하는 경우이있을 사람도 보이겠네. 뭘까? 음. 이건 사탕? 가, 어, 사탕은 아닌 것 같은데. 아, 매운 거네. 매워? 매운지 알잖아. 이건 자아 음, 뭐인 아픈 거 아니야. 아, 와. 뭐? 음. 어? 응. 먹은거 아닌가 엄마가 맛이 없어 맛이 없어? 응. 엄마도 생각에 맛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 응 이거 먹을까? 안 먹을래 맛이 없으니까 마안 먹어 안 먹을래 아, 아, 맛이 없어 안 먹어 음. 음. 맛이 없어. 응. 응. 이거 일단 먹어 혼 먹어 그냥 음, 캔 맛있나봐 엄마 음. 맛있다 나있다 <웃음> 엄마, 엄마 이거 뭐야? 이거? 따, 따, 따, 따, 따, 따. <웃음> 뭐 하지 마? <웃음> 뭐 뭐지? 아, 아, 아, 아 네네 아그 웨니야 니하아도 처음으로 듣고 계서 본거는 가 똑같다 동생이아 어머니도 반짝 하시고요 야산가지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산타지니 쿵쾅쿵쾅 려 <웃음> <웃음> 어, 그 <말이야>, 네. <웃음> <웃음> 어른도 같은데, 혹시 이야기해도 될까? 우리 형름다 즐겁게 잘 놀이하는 건 좋은데, 글쎄도 그 앞으로 놀이하면서 그 많이 늘어나고, 그 장난감들을 스스로 정리해줬으면 좋겠어. 산타라고 알고 있거든, 우리에게 다닐 수 있지요? <웃음> 그러다 <웃음> <아이고, 너무 좋아요. 웃음> 그러면 이 멋진 선물을 산타라 우리한테 줄도록 하겠습니다. 어늘 뭐 사진 찍으실 준비 됐지? 어, 네, 아, 찍고 있어요. 짜요 아, 야리진라 선물. 을아기 이런 멋진 선 <웃음> 동생이 이쪽으로 오세요 동생들. 그래, 래 그래. 여기요. 앞으로 잘라주세요. 감사합니다. 야 어, 어, 어 뭐하고 싶어? 감사합니아감사합니니다감사니 <웃음> <웃음> 근데, 근데 우리 니늘 선물이 니기서사이아니야어머니사합니니다감 위해 니다감사합 혜리야, 네, 나 차라리 선생님한테 먼저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그거 하라버지가, 저도 괜찮지? 아, 음? 어디가 나아보지? 아, 그 영희인데? 우리 누돌쿠들이 청년를잘 해놨어요. <웃음> 어머님도 이쪽으로 오셔서 선물 받아가세요. 어머님들, 음, 네, 해니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새복 많이 <웃음> 받으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웃음> 네. 자, 우리 멋지게 뭐, 사진 찍어 볼까, 혜리야? 자 그럼 앞에 카메라를 보고 <웃음> <웃음> 테리도 <웃음> 테리 아기 볼까? 메리크스마 산타 할아버지 만난 소감이 어때? 진짜 산타 할아버지 아니어진왜냐면 아, 내가, 어. 내가 안지 내가 안좋는데 끈이 기한 그랬어? 체육 선생님이 또 있었거든. 아 체육 선생님이야? 어 안에 있던 게 체육 아, 안에 우리가 내려갔던 아, 그래? 응 <웃음> 같이 <웃음> 이거, 혜리 혜리 이거 혜리 이거 <웃음> 우와 좋아. 이런 블록은 없잖아 맞아 그건 혜리꺼, 혜리꺼 열어봐 엄마꺼 어, 같은데? 응. 뭐지? 이거? 응 우리 자애들 같이 나눠 먹고 음, 음, 또 박스가 또 있어 엄마 아 그래? 어혜가쓴 거야 이거? 아니 <웃음> 와 이렇게 만들어주셨구나 엄마 저를 사랑해줄 때 가장 예뻐요 아빠 세수하는 모습이 멋져요 회사 가는 거 힘들지만 힘내세요 엄마 아빠랑 주방놀이 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내가 커서 맛있는 요리 해줄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웃음> 이렇게 말했어? 응. <웃음> 우와. <웃음> 어? 오이 언니. 오이 언니. 오이 언니다. 오이 언니. 에이, 언니 엄청 좋아하네. 오이 언니. 딱, 딱, 딱, 따닥. 말있어 뭐가? <웃음> 뭐? <너무 아파! 웃음> 언니 좋아? 네. 언니 그렇게 좋아? <웃음> 이까나오 어? 여기 있어요. 응, 나 아기 때 어. 맨날 소리만 지민이 언니만 따라갔는데. 해리가 CF 한번 찍어본다고 생각하고 아이스크림을 먹어볼래? 안녕하세요. 하드 t v 의 혜리입니다. 그입 닦으면 어떡해? 컷! 엔지 엔지 어! 배우분! 네. 입 닦으시면 안돼요 <웃음> <웃음> 시작 다시 해보겠습니다 레디 고 안녕하세요 하리 하루 TV 의 하리입니다 맛있는거 너무 맛있겠죠 이거 제가 처음 먹어본거예요고고 음, 친구들 안녕하세요 하리 t v 의 하리입니다 친구들 이거 너무 참 맛있겠죠 한번 먹어볼까요? 네 엄청 <놀놀놀놀놀라> 어, <언제> 있어요 <웃음> 같이 오신 분이에요? 네. 어, 이분, 이분 한번 카메라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같이 오신 분. 아이스크림 맛있게 드시고 맛있다는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음, 뭐거정지정지 엔지, 엔지. 탈락이에요. 한번더 기회를 드릴까요? 아니요. 한번더 기회를 드려요? 아니요. 네. 맞아한번더 기회를 드릴게요. 네. 아이스크림 드시고, 맛있다는 표정을 깜찍하고 귀엽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드시고 해보세요. 뭐크아웃 <웃음> 정지! 정지! 탈락이에요. 탈락. 정지. 한번더 기회를 드릴게요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드시고 맛있어요! 하세요 음. <웃음> 탈락, 탈락. <웃음> 탈락이에요 <웃음> 이거는장현리씨가 하실게요 네 레디 네 드시고 맛있는 표정을 지으시면 돼요 네 드시고 맛. 마시... 레디 고! 안녕하세요 친구들 하리 t v 의 혜리입니다 저희가 먹었던 거예요 이렇 하고싶어요 어 탈락 <웃음> 왜? <웃음> <웃음> <웃음>